안녕하세요 표만된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CPU 가성비 비교표 7월 버전입니다 7월 4일 단아와 최저가 기준으로 해당 영상이 작성이 되었고요 몇 가지 항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 말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구형 10세대 인텔 CPU 그리고 AMD의 3000CG CPU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와서 뭐3700 이라든지 아니면 10900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새거로 살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디서 속아서 사는거 아니사 가성비가 안좋은거 다들 알고 계실테니까 항목에서 삭제를 했고요 혹시나 성능비가 율 필요하시다면 저번 영상의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두번째 저번달과 동일하게 메인보드 cpu 합의 가격으로 가성비를 계산했습니다 아시 대피 실제로 구매할 때는 a m d 랑 인텔은 CPU에 맞춰서 보드가 변경되는데 AMD 보드가 좀싼 편에 속하거든요 그다보니 CPU 가성비만 보면 형편선에 어긋나거나 실제 구매가에서 좀 체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메인보드 CPU 합의 가격을 가성비 계산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도움이 될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쿨러의 가성비는 그렇지 않네요 성조님이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CPU 등급이 비슷할 때, 예를 들어, 뭐, 라이젠 5와, 어, 저, 인텔의 i5, 혹은, 인텔의 i7과 라이젠 7. 오, 어, 걔네끼리는 거의 비슷한 급의 쿨러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좀더 높은 쿨러를 필요하는 거는, 5800X 정도 뿐이니까, 여러분이, 고그 5800X 제외하고는, 싹 다, 어차피 비슷한 등급의 쿨러 써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좀안 좋은 속식인데 인텔 인키 CPU의 가격들이 다소 올라감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그걸 좀더 주의깊게 같이 봐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중고급형 CPU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요정도급 정도 돼야 뭐다? 3070 이상급에 극할 쓸때별 불편함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웃음> 자, 그럼 최상위 CPU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젠 9, 그리고 인텔의 i9, 요 CPU는, 뭐, 명실공히 최상위 CPU가 되겠죠. 근데 얘네들, 어, 중에서 그나마 가성비가 좋았던 12900F나 노멀 제품이 가격이 꽤나 큰폭 올랐습니다. 품절이 돼서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것만 팔리니까, 11900k나 ks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큰 포로 올라가지고, 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음, 좀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얘를 쭉 구워보면은, 며칠 전만 해도 요거 가성비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이거 특히 전력자 해제하면 실질적인 가성비가 더 올라가거든요. 멀티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추천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여기 애들 원래 다 가성비가 없지만, 굳이 여기서 여러분이 작업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550X가 가장 가성비 좋다고 할 정도로 가격대가 갖다 붙었습니다, 맞죠? 이 12세대 i9, Non-K 버전하고 550X가 가격 갖다 붙었기 때문에 내가 게이밍은 생각보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혹은 게임을 안 하고 멀티 성능을 위해서 PC를 구매한다 하시는 분들은 렌더링 인코딩 위주로 하시는 분들 550X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아, 어, 성조님, 그러면 최상위 게이밍 CPU나, 아니면은 적당히 게임도 하고 작업도 하는 고급 CPU 쌓고 싶은데, 그 중에 가성비 좀 좋은 애들은 뭐가 있나요? 하실까봐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장 좋은 게이밍 CPU는, 그리고 가성비도 어느 정도 잡히는 애는 5800X3D입니다. 근데 이거는 추천하기에는 좀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뭐 싱글 성능이야 좀 쳐져도 여러분이 체감을 못할 텐데, 이, 뭐, 1근적 되면은 사실 빨리 타거든요. 멀티 성능이 여기 있는 애들한테는 좀 많이 찾아요 다만 게임밍 성능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게 얘가 5800X를 기반으로 만든 3D 캐시를 더 집어넣어서 게임밍 성능을 올린 CPU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가격이 크게 내려서 솔직히 살만한 게이밍 CPU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름에3080 이상급의 글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추천하기는 어렵고요 현실점에서 80이나 80ti 사면 조금 호구 느낌도 있으니까, 강력 추천은 못하겠고, 못 참고, 지금 80ti를 사겠다. 이러신 분들이 5800x3d를 사면 좋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이 라인업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놈은 12700, 혹은 12700f입니다. 얘는 이제 게임 성능도 나름 준수하게 나오고, 물론 5800x3d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어 싱글 성능도 괜찮고, 그러니까 빠릿빠릿하다는 거죠. 멀티 성능도 여기서는 대충 중간 정도 급은 나옵니다. 글쩍 쓸만하고 가격도 여기서는 거의 제일 싼 가격에 속합니다 맞죠? 42만원니까 물론 저번달 대비 2만원 정도 올랐으니까 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상급 c p u 도쫙 뭉쳐놓고 이 중에 그나마 가성비 좋은 건 뭔데요? 하면은 딱 10등 정도 하는 이 11700F가 가장 가성비 좋습니다 맞죠? 이 항목 중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상급의 CPU를 보고 있다 하지만 가성비는 신경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11,700F나 노멀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서 돈을 조금 더 투자하겠다면 이 11,700K, KF 혹은 5 8 0 0 3 d 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성준님 5,900X도 가격이 착한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추천 안 하나요? 하시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멀티 성능이 11,700K나 5,900X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게임의 성능은 11,700K가 더 좋고요. 실제 구매가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11700K를 추천한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5900X는 추천하기 어렵고요. 요 위에야, 딱 봐도 뭐다? 아, 멀티 성능이 더 좋고, 더 싸니까 추천을 했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혹시나, 높아심에 말씀드린 거지만, 11900K나 11900, 이거는 보드 값을 뭐, 할인해서 어떻게 사 하더라도, 사면 안 되는 가격대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11600K한테도 지거든요? 게이밍 성능도 지고 싱글 성능도 지고 멀티 성능도 지기 때문에 심지어 이거 쿨러도 더 비싼 거 써야 돼요 보드도 아무리 싸게 샀다 해도 실 구매가가 얼마 차이가 안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제 구형 플랫폼은 인텔은 특히 나아져야 됩니다 자그 다음은 한 중급 중고급 뭐요 제품들 한번 봅시다 5800X 부터 음 여기 i7급 까지 쭉 보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뭐 가격이 제일 싼 놈은 12500이 제일 싸긴 한데 얘 성능이 대체적으로 좀 떨어져요. 맞죠? 좀 떨어지니까. 어, 저거 추천하기는 좀 애매하고 지금 시점에서 여기서 제일 추천할 만한 거는 5800X가 됐습니다. 5800X 보시면은 29만원 30만원 되지 않는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맞죠? 12500 다음으로 싼 제품입니다. 12600 노멀보다도 더 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드값 싼거쓸수 있거든요. 얘는 뭐 b50 m a 라든지 아니면은 저 b450 조금 고급 제품들 뭐 10만원 하는 거 11만원 하는 거 그런 거 쓰면은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다보니 콜라값은 물론 얘가 순행을 권장하기 때문에 혹은 공냉 상급 이상을 권장하기 때문에 돈이 뭐 2만원 3만원 더 들어간다 쳐도 나머지 쪽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지금 아시피 100k가 32만원 대도 얘랑 업체한테 치러 갈 텐데 34만원으로 2만원 정도 올랐으니까. 근데 얘는 만원 내렸고. 그니까 러 저번 달하고는 이제 지금 달라요. 5800X가 확실하게 가성비가 더 좋고요. 콜러 값을 감안해도요. 그리고 그 다음이 1 6 0 0 k 라고 보면 돼요. 뭐 구형 플랫폼이 못 따라오는 건 뻔히 알 거고. i5 뭐1 6 0 0 노멀이나 12500 노멀은 요 K나 k f 의 머티 성능에 솔직히 한 40% 차이 나잖아요. 30몇퍼 40%. 발끝에서못 친다, 못 미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진짜 i6라고 불러야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돈좀 여유가 있다면 마치 600k나 kf 가시면 되고요 나는 가성비 조금 더 신경쓴다 그러면 5800x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작업할 때 전성비는 비슷해요 물론 게임밍 전성비는 i5가 조금 더 좋지만요 여기에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5700의 가격이 좀더 내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 좀 아쉽네요 나머지 한번 뭐 그렇다 치고 자그 다음은 중급형 CPU 한번 볼게요. 5600X부터 뭐 4750G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밑에 5700G나 4750G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준수한 그냥 c p u 성능 조금 낮은 라이젠 시리즈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픽을 달거면 은 쳐다볼 필요 없고 요세개만 비교하면 되겠죠. 5600, 5600X, 그리고 마이천 400F 얘를 보시면은 사실 뭐독인계인입니다 게임 성능도 비슷하고 싱글성능은 12세가 약간 높긴 한데 어차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100% 넘어가면 빨리빨리 타면 크게 차이가 안난다 그랬죠 어, 멀티성능폭도 솔직히 동기객이네요 뭐 많이 차이나 해봤 10%라서 고나무를 고압이거든요 근데 다 가격도 뭐 22만원 21만원 어, 19만원정도로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보드 실제 구매가가 5600 훨씬 싸요 마이천 400에 10만원 짜리 9만원 짜리 여러분 h 6 0 보드 꽂으면은 제 성능이 안나와요 어, pci 4.0 못쓰는건 둘째치고 일단 제 성능이 안나온다고요 근데 5600 이나 5600x는 뭐 pci 4.0 못쓰는건 똑같아 쳐도 보드를 7만원 짜리 a320 ex 게이밍 그니까 러 ex a320 게이밍 이라는 아수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만 써도 성능저하가 없습니다 얘는 방열판도 좀, 나름, 튼실한 게달려있어서 그래서, 이 보드 합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그냥 가성비 바로 5600이 1등이긴 하지만, 메인보드 CPU 합계순위는 압도적으로 1등이 되버립니다 이건 나중에 비용 뒤에 있는데, 표또안 봐서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긁어보면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시점에서는5600 노멀이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저거, EXA 320 게이밍이랑 합쳐서 쓰면 은 26만 정도면 실 구매가가 되거든요. 26만 원에 3070, 3060 Ti도 어 크게 성능적 없이 쓸수 있는 CPU. 그리고 어느 정도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 은뭐 간단한 무선 작업 이런 것도 전혀 부담없이 쓸수 있는 그런 CPU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쭉다 긁었을 때 21개 제품 중에서 1등을 당당히 차지했습니다. 아, 어, MD는 다행히 좀잘 팔려도 가격을 올리지 않으니까 참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인텔이 좀잘 팔리다 보면은 가격을 자꾸 올리는 거 봐서 사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환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환율이 올랐다 보니까 MD도 올렸어야 될것 같은데 요렇게 뭐 나온 지좀 됐다고 좀 소비자 친화적인 가격을 책정해 주니까 고맙네요 <웃음>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쫙 긁어봤을 때 저는 5600이 가장 가성비가 좋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080 정도 쓰시면은 솔직한 말로 이거 마니 600K에 레모버하고 쓰는게 맞아요 안에 마니700 아니면 5 8 0 0 3D 3070 정도 쓸 때나 5600이 가성비 좋은 겁니다 60T나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중급부터 최상급 CPU 한번 가성비 비교해 드릴고요그 다음은 그냥 중급형 보급형 한번 봅시다 아, 중고평이 여기도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보급형하고도 가격대도 어느 정도 겹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들 대체적인 가격이 20만원대에서 10만원 중반이거든요. 여기서도, 가성비 1위가 5600이다! 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1 2 100이 가성비가, 어, CPU 순위로는 1위입니다. 하지만 얘가 보드가 포함이 되면 5등으로 밀려요. 어 그러면은 요 보드 포함 가슴 1위는 뭔데요 5500 노멀입니다 근데 5500 노멀이 얘가 성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시, 실질적으로 봤을 때5600 노멀하고 5500 노멀이 3070 정도 쓰면은 게임의 프레임 차이가 16%나 납니다 여러분 3060 쓴다케도 2060이나 10% 정도 포인트가 차이 나요 그러면 10%면 걔네들 극하 가격을 40만원에 잡았을 때 4만원은 소해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실 구매가가 얼마 싸요? 26,000원 싸서 가성비 1등으로 찍겠다 쳐도 여러분 게임을 겸한다 치면 은 5,500원은 솔직히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얘가 멀티 성능이 5 6 0 0하고 거의 차이 없어가지고 그냥 멀티 성능은 괜찮다할수 있는데 솔직히 게임 성능이 너무 많이 쳐지거든요. 이 캐시 잘라먹어서 그래요. 게임 성능이 너무 많이 쳐져가지고 여러분한테 5,500원을 추천드리기 어렵고요. 2만원이라 써서 5600 가는게 좋습니다 진짜 게임을 안하고 조금 더 가성비 작겠다 하면 5500 쓰는거 뭘 안할게요 다만 얘는 이제 싱글 성능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100에 가까우면 빨탐이뭐 차이가 없다 그랬는데 얘는 이제 90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신 분 조금 알수 있으니 어지간해서는 5600 가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5600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음 인텔이 여기서는 좀 솔직히 가성비 계산했을 때 뭐 5등이라 적혀 있어서 좀 애매하다고 볼수 있는데 근데 12100F가 또 게임 성능 보면 은 5600한테는 쳐질지 몰라도 그리 많이 쳐지는 편이 아니거든요 맞죠? 5600하고 비교했을 때라서 좀 쳐진거지 뭐한 4, 5% 차이 근데 얘도 나름 더 빠릿하고 그리고 뭐티 성능은 좀안 쳐지지만 게임 성능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인텔 가야되겠다 하시는 분도 12100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자 보드 합각이 얼마입니까? 12만원 대 11만원 이니까 23만원이죠 얘는 보드 합각이 얼마입니까? 26만원이죠 이제 3만원 밖에 차이 안난단 말이에요 어지가해서는 뭐다? 5600 쓴게 맞아요 여기는 딴거는 볼 필요도 없고 5600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밑에들은 5600한테 뭐다 쳐지거든요 다 쳐지는데 가격적으로 비슷하거나 더 비싸니까 볼 필요도 없고 진짜 압도적으로 5600이 노멀이 지금 가성비가 좋은 판국입니다 여러분이 한 100만원대에서 140만원 정도의 가성비 PC를 짠다고 치면 본체만 5100만원 한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실면것 같습니다 내가 90만원 80만원대 잡아야 돼서 2만원 3만원이라도 아쉽다 근데 게이밍이다 10분 12100F를 볼수 있다 이 정도 느낌을 보면 되겠네요 465공지가 색칠이 되는데 465공지 지금 15만원대도 가성비 괜찮은데 144,000원으로 만 또한번더 가성비가 업됐습니다. 여기에 EXA320 조합하면요, 그 그래픽 카드가 대충 750 수준 되거든요. 750 수준, 네, 램도 보좀해서빠릿 타면 조금 처질지언정 어정도 멀티 성능도 만족하고 내장 그래픽 성능 괜찮다 보니까 캐주얼한 게임도 할수 있고. 그런 용도로는 4650G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에 전체 가성비에서도 3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한번 보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내장 그래픽을 빼고 가성비 순위 따져도 3등이니까, 나름 준수한 편이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는 웬만하면 5600 가시고, 그리고 내장 그래픽 필요하면 4650G, 요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급, 보급형.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엔트리급인데, 사무용도 아니면 솔직히 잘안 쓰죠. 뭐, 효도형 컴퓨터라고 하면서, 펜티엄 셀러 넣어주신 분 가끔 보는데, 뭐, G700이라고, 이제, 아, g 7 0 0이라고도새 제품도 있긴 한데, 솔직한 말로, 그거 8만 주고 살 바에는, <웃음> 그, 8만원, 9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만1 10, f 쓰는 게 맞고요. 어, 슬 l 3000은 다시 물건이 들어서 가격 좀 내리긴 했는데, 얘도 성능이 너무 떨어져요. 내가 왜 성능이 떨어진다고 얘기, 왜 얘기한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그래픽카드 알면은, 뭐, 서로 간에, 생각보다 성능 차이는 없네요 뭐 그건 맞아요 1660급에서 봤을때는 성차이 별로 없어요 1 6 0이 월낙 성능이 낮기 때문에 뭐 1060은 쓰던 성 차이는 별로 없는데 자잘 봐요 멀티 성능 차이 얼마나 요 에슬란하고 펜티어 19% 24%죠 1 2 1 0 0이면 70%고 11100 써도 50%대는 돼요 멀티 성능이 두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근데 다 싱글 성능이 아까 1 0 0이하지빠르다 그랬는데 사실 여기 있는 애들 다 100이하죠 별로 안 빠릿해요 별로 안 빠릿하고요. 근데 심지어 이거 55나 60대는 진짜 이거는 좀 느릿한 느낌 들거든요. 반응의 차이가 있어요. 더블클릭해 보시면 간단한 창을 열때나 인터넷 할 때도요. 그래서 이걸 뭐휴도형컴이라고달아주신 분들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불속성 효자인 것 같아요. 본인보고 2코어짜리 쓰라 그러면은 꼭 편리하게 쓸수 있어요. 아무리 게임 안한다고 해도 솔직히 좀 불편하잖아요. 내돈 뭐 2, 3만원 더 못해 가지고 4코어급 쓸수 있다 그러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거를 몇 년씩이나 써야 된다면. 어, 부모님들은 보통 한번 사드리면은, 뭐, 적어도 4, 5년 쓰시고, 길게는 10년도 씁니다. 근데 요새 인터넷도 꽤나 사양이 올랐기 때문에, 음, 일단 펜템 셀러는 보지 맙시다. 셀러도 보지 말고. 그래서, 이쯤에서 고르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간단 사무용도로 직원한테 사주든,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사주든요. 어, 예산이 진짜 빡빡하면은, 만백 10, OF 쓰시면 될것 같고요. 내장 그래픽 필요하면, 그냥 만 10, 백. 아니면 4650요 중에서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둘 중에서 저는 4650 손을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만 뭐 만백으로도 10, 나쁘진 않아요 사실 사실 4650 지를 더손 들어주고 싶은데 왜 만백으로 10,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냐면 은 일단 인텔 i3가 주는 어감이 있으니까 오늘 라이젠 그러면 무슨 핀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i3라 그러면 뭔지는 아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친한 지인 같은 경우에는 465G를 추천할 거고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아니면 직원한테 줄 때는 이게 만1 0을 선택할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선택할 것 같고 예산이 조금 더 있다면 솔직히 12,100 이거 F 말고 얘도 내장 옆에 있는 이거 한 16만 원 하거든요 고버전 있으니까 고버전 사업용도로 많이 쓸것 같습니다 빨리 탑니다 그건 진짜 그래서 효도형 컴퓨터도 12,100만 노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465G 지에좀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너무 밑에 등급은 그냥 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쓰라고 러면 불편해서 못쓸 분들이 왜 자꾸 직원들한테 간단 사무용들 하고 셀러론 갖다 주고 있고 효도 어, 컴퓨터 그러면서 펜티엄 셀러론 사드립니까한이 정도급은 봐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가슴이 비교표좀 쓸데없는 얘기를 한것 같은데 제생각은 그래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학급 보급형 CPU까지 한번 설명을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헛소리 하느라 <웃음>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녹색 칠했는 거나 빨간색 칠했는 걸 가장 추천드린다 그리고 전체 중에서 가성비 1위는 5600 노멀인 것 같다 요번에 영상의 취지였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번에는 SSD 품질 비교표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